작가 보이잖아요. Mm. Like, like, mm. 그리고 라이트 무 이사람, 허프 이사람, 그리고 이사람은요. 어때요? 약간 음, 길대여지지 길러, 않는 자연, 그의 힘이 받는 자연 지도자입니다. 4에어 대역병에... 아름다운 자연이 들어가면 요그렇죠저허스 이걸 그 힘, 그일만잖아요이 사람은요, 너그첫 네. 아. 어, 어, 네. 번째 사람이었는데, 뭐그사람이요그 대수, 그 풍경을... 스페인에서 <목소리도> 머머스 뭐머 뭐뭐 없이냐면요, 어떠한 고정적인평생학 아이 없이 자유 그대로 그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장에 오는 베이스 프의 서킷이 그런 그 장르, 풍경의 장르 있잖아요. 그 프린싱이요, 맥인 코미티 랜드 자기한 성장체 있잖아요. 그 형태를 연결시키세요. 이 유럽에서요. 그래서 네이버 약간 중요한 사람이었고, 이 머머에 의해서 머머 있어서 약간 작은 과 같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한 번만 싸우게 해서 어, 제일 좋은 사우는 거예요 인간의 흥미로운 점이 있잖아요 흥미로운 점이 있잖아 물론 흥미로운 점이 뭐뭐돼요 우리 불치나 스테스 뭐하는 화 우리는 뭔가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을 내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everything about t 모든 이런 것들이 이그나기능의 점이 는것들할요